너 누구야? 너인포스터지나매왜 보라색이야? 너 누구야? 네가 인포스터지 네가 인포스터지나다 알고 있어. 네가 인포스터지 네가 스터난다 알고 있어. 있어. 다 알고 있어. 너벌가 아파해. 칠. 무슨 가이 아. 야, 야, 아, 야. 야, 아. 야. 야 네가. 이거 아. 그래. 이상해. 일 죽이다. <웃음> <1번 죽었다. 웃음> 너지 너지 너지 너지, 너지 네, 아니, 네가 입고 있지 네가 입고 있지 나도 알고 있어 나도 가고 있어 나가 알고 어 나도 알고 가어 나도 알고 어나 나도 나도 알고 있어 나나 나도 알고 있어 나 나도 알고 있어 나도 알고 있어 나도 알어 나도 알고 있어 나어 나도 나도 알나나나 일단 백미이면 돼. 다섯 번 바로 영줄. 어 짓장. 나 봤어. 뭐요? 나 봤다고. 지난 버블다고드신나 순이... 순이... 아, 그래. <웃음> 지금 발이 떨려. 어떻게? 범 괜찮아졌어. 내가 봤어. <웃음> 괜찮을요별론해보시죠 아니, 아니, 이한 해봐. 내가, 내가, 내가, 내말해가 내가, 내가, 내가, 내가, 가 내가, 내가, 내가, 아가내그가아 아이, 순서 순4 아, 말해. 레이터님 아니에요? 야. 왜 와이? 저는 연인이에요. 왜와나 우리 자기를 <웃음> 왜? 우리 맞아, 자기 나쁜 더라 야, 그러면 피크 죽이면은 저 사람도 죽는 거 아니야? 아이 나쁜 놈 아니야 이거? 마인드 마인드 바라 이거? 내가 봤는데 우리는 아니야. 일단 내가 연인 확정이야. 연인 확정이야. 나가시. 핀생. 내땀 아니, 아 아냐, 아내나 연이 이기로 해 안돼, 안돼, 그런 줄 그런지? 아이, 어, 같이 죽네? 그래 어? 어, 뭐야? 날려줘 너지? 어, 나... 아, 아니야! 아니, 그 그래, 이미 죽였지! 너지? <웃음> 네가 죽였지? 아이, 아이, 뭔 소리예요? 뭐야? 에? 뭐야?